들어오면오 오늘 피즈 버프 됐죠 상대 뭐 피즈고요 한번 예, 이 제트 음악을 들으면서 예, 조져버리겠습니다 아무튼 피즈 오늘 오늘 자로 제가 알기로는 버프 맞죠? 버프 맞죠? 버프된 피즈 또 상대법 야무지게 또 찍겠습니다 오늘 회 뭐, 먹을 준비하세요 자 일단 피드 첫 번째 상대법 절대로 라인전 할때 빡세게 해야 됩니다 빡세게 평타를 무조건 많이 친다는 마인드 일단 이거 먹으면 뭐 이겼어 평...W... 형, 평. 평 쫄지 않기 피즈 상대로는 뭐다? 쫄지 않는 게? 스킬 없댔을 때만 조금씩 뒤로 빠지는 척 하면서 아이씨 전멸 쓰면 같이 써야 된다 어? 안 써도 되겠는데? 오케이 okay, 나이스 nice. 밀어주라 아이씨 밀어달라니까 너, 너, 너가 너너왜다 먹어 아아 아! 에? 아 이건 없는, 없는 일인데? 비즈 상대할 때 상대가 에이 하고 들어오잖아 그럴 때 이제 Q2 때리면서 재간둥이만 W로 빠지면 돼요 우리 바텀만 안 죽으면 돼요 정글 뭐 잘하고 있으니 뭐어줄까 아예 미드 푸시하지마 미드 푸시하지마 경험치죠 아니 같이 먹지 말라고 왜왜 왜 먹는데 이걸 블루가 어떻게 있어 나한테 있잖아 내 몸에 어 있네 야 안될거 같은데 야 하자고 와야 돼. 아, 이번에 라인이 안 뜨는데? 다이나야 집을 갔다 왔으면은 모르겠는데 집도 안 갔다 오고 플레이할 거면 뭘 어떻게 암살을 낸다고 얘를 저마도 아무것도 없구만 개망했네 그냥 아... 아... 미드 끝났다 아... 개망했네 이제 피즈랑 싸우면 안돼못 잡아요 저거는 무조건 아래가 줘야 되는데 아 피즈 때문에 이거 주도권이 없어서 지금 그리고 이거 생배도 생배가 아니야 다이아맞나 끝났어 생배 가자 숙박 한 번만 너이스 잡았다 이러면 대포고. 피즈 쪽에서 하면 안 돼. 야, 뭐냐? 어, 이러면 왜 잡았는데? 아 요네 잘한다 최대한 피지랑 교 가지 맙시다 이거 또한 상대법이니까 아 근데 이거 가면 물릴텐데 이 새끼 여있거든 궁이라도 빼자 얘랑 놀아줘야돼 어나 딜이 너무 약. <목소리> 오빠. 전멸 천밀 있냐? 아 어,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피지킬 먹었으니까. 잡을 수 있냐? 야, 요네 잘한다. 안되겠다, 이거. 버려야겠다. 이거. 야, 요네. 안 되는데. <웃음> 죽나? 어? 오! 레전드. 아 피지 위치가 안 보여서 뭘 뚫기가 힘드네. 나이스, 게이드. 아, 이거 이러면 발로이 되나? 안될것 같은데 아, 야, 빼자 빼자 빼자 아,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나이스 무이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여기서 상대가 탱이 없으면 드락을 올리는 게 베스트 같아요 상대가 탱이 많다 이러면 셀을 다 20대 가장 사망 원인 1위 한라인만더 아군이 당했습니다 응, 아, 미드가 밀린다. 어? 뚫차뚫차뚫 난집 깔겠다 네. 와.. 여기서바로를 치네 진짜. 파이사 28분 거야 나이스 이러면 아래 사려야 되는오우네우우들두명잡우우우 들어오면 오! 와 제드 방금 개 지렸다 진짜 제드야 졸라 좋았다 <웃음> 진짜 제드야 좋았다 야 진짜 연애 개잘한다. <웃음> <웃음> 가라, 연애야. 넌 행복했다. 고을다 그래야 아, 이거 내가 집탐을못 잡았는지 안될것 같기도 하고, 애초에 그래도 우리 킹왕짱 요네 살았으니까 나쁘지 않나요? 야, 데미지! 그냥 데뷔지만 와. 이게 코리안 D1? 와. 이게 KR D1? 못됐다 하지만 나 제드 살아있지 쉬는데? <웃음> 어찌해야될고 용을 먹었어야 했긴 했는데 음. 아유, 아이씨, 아유. 아유. <웃음> 신지도 높아. 아. 근데 네, 막템은 이거 올려줍시다. 그거 아니면 밤끝이 제일 좋을 거야. 아, 밤끝 올려야겠다, 이건. 와, 씨. 아, 이거 슈퍼플레이 하다가, 어! 더 이상 안 되겠다. 어? 너무 빡센데? 아. 아니, 지금 거리가 안 됐어. 또! 아, 씨. 깜짝아. 까비. 아 발언 첫은 부르고 싶다. 우리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아, 계속 가자 이거 계속 가야된다 아니면 용이다 이거 아용 줘야되나? 하.. 졌는데 이러면? 그냥 벌자 얘들아 그냥 버는게 맞다 그렇지, 어디로 빠졌어? 어, 이거 밀어야 돼, 밀어야 돼. 아니야, 밀어야 돼. 끝내, 끝내, 끝내, 끝내. 아니야, 끝내야 돼, 끝내야 돼. 제발, 몸대 몸. 무시, 무시, 무시 해도 돼, 무시 해도 돼, 무시 해도 돼. 끝났다, 끝났다. 아! 어! <웃음> 잘했다. 왜, <웃음> 네, 아무튼, 뭐, 피즈 상대법이 아닌, 그, 뭐냐. 그냥 팀, 팀은 전망게임.